안녕하십니까? 김스 IT입니다. 모스 2016 엑셀 익스포트. 오늘은 셀 서식에 대해서 모스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에 관련된 문제 출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열에 셀 서식을 지정하여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문제가 셀서식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셀서식의 키워드는 셀서식, 통화, 유로기호, 스페인달러, 날짜, 소수자리 자 이런 단어가 문제 속에 언급이 되면 셀서식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 서식을 변경하십시오. 표시 형식을 변경하십시오. 뭐 달러로 통화기호로 기호, 통화 바꿔라. 또는 날짜의 표시 형식을 바꿔라. 소수점 자리를 첫째 자리, 둘째 자리로 바꿔라. 라고 하는 특정 셀의 서식을 바꾸는 문제가 모스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셀 서식을 적용할 셀 위에다가 바로가기 메뉴 셀 서식을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자 q 열 12행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했고요 여기다가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셀 서식 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셀 서식 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이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에 여러가지 범주들이 있습니다 일반 숫자 관련된 것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 자이 표시 형식에 없는 것들은 사용자 지정에서 직접 사용자 형식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특정 셀의 형식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셀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표시 형식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자홈 탭에 뭐 글꼴을 바꾼다든지 뭐 맞춤 뭐 정렬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표시 형식에 보시게 되면 뭐 심표, 퍼센트, 그리고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셀렉트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기본 형식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 형식에서 기타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셀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는 표시 형식 그룹 오른쪽에 자 오른쪽 대각선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해도 셀서식 대화상자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 방법을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1번을 누르시게 되면 컨트롤 1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셀서식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똑같이 나타나죠. 이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정 셀의 표시 형식을 바꿔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래도 단축키를 이용하는 거겠죠. 특정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셀 서식에서 뭐 숫자를 바꾼다든지 통화 기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특정 셀의 표시 형식을 바꾸실 수가 있다. 그래서 셀 서식 지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모스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바꾸시는 게 가장 빨리 처리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의 형태는 자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구역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네 가지 구역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양수, 서식이고요. 음수, 서식과 양수, 서식 중간에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다. 자, 양수, 서식. 양수, 서식은 양수 서식 음수도 아니고 소수점도 아닙니다. 자, 음수, 서식에는 앞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죠? 음수, 서식에는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다든지 또는 검정색이 아니라 빨간 색상으로 표시가 되면 아, 음수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서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서식이 있고요. 문자 서식이 있습니다. 자 문자의 경우에는 a 기호라고 하는 자 골뱅이죠. 골뱅이 뒤에다가 천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일 때 문자를 엑셀에서 표현할 때는 이중따옴표 더블 커테이션 마크로 표시를 해줘야지만 천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대로 특정셀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서식은 크게 네 가지 구역으로 구성이 되고 그각 구역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된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이 서식을 알고 계시면 특정셀의 표시 형식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네 가지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 서식만 입력하게 되면 한 가지 서식으로 통일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숫자 서식 코드에는 숫자 서식 코드에는 자, 0과 샵, 물음표, 마침표가 있는데 자, 0의 경우에는 숫자의 자릿수가 서식에 지정된 자릿수보다 적을 때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하게 됩니다. #은 #은 0과 동일한 규칙을 갖지만 입력한 숫자의 자릿수가 소수점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서식에 지정된 샵 기여보다 적을 때 추가로 0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음표 기호는 마찬가지로 0과 동일한 규칙을 갖습니다. 소수점 기준으로 각 방향에 유효하지 않은 0 대신 공백이 추가되어서 열의 소수점 기준으로 정렬된다라고 하는 숫자 소식 코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은 자 마침표죠? 이것은 숫자의 소수점을 표시해주는 자 소식 코드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 소식 코드는 자 골뱅이 기호, 앳기호 텍스트 값을 그대로 표시하게 됩니다. 입력한 문자와 특정 문자를 함께 표시하려면 특정 문자를 큰따옴표 더블 커테이션 마크로 묶어줘야지 그 텍스트 값을 특정 셀에 그대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아스테리키 기호, 자, 별표라고 하죠. 어, 별표 뒤에 따라오는 문자를 셀 크기에 맞게 반복해서 표시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바로 별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는 서식 코드가 있습니다. 자, 날짜에서는 자, m자를 하나로 썼을 때는 날짜를 0을 표시하지 않고 날짜만 숫자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1월, 2월, 3월, 12월까지. 그러나 m자를 두개 쓰게 되면 자, 1월 같은 경우에는 앞에 0자를 붙여서 01월, 02월, 03월 그리고 12월까지. 자, 월을 숫자로 표시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D자는 d a y 의 약자입니다 날짜를 숫자로 써주는 건데 D자, 아, 알파벳 D 하나만 입력하시게 되면 자, 0을 표시하지 않고요 1일, 2일, 3일, 31일까지 표시하게 되고 D자 d, 알파벳 D자를 두 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 1일 같은 경우에 앞에 0을 붙입니다 01, 021, 031, 041. 그래서 31일까지 표시하게 되고요. 자, Y는 year의 약자입니다. 자, 연도를 표시해 주는 코드고요. Y자 두 개를 입력하시게 되면 연도를 두 자리 숫자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7년인데 Y자 두 개를 Y자 두 개의 서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앞에 20은 빠지고 17이라고 하는 숫자만 표시가 되는 거죠. Y자를 4개 사용하면 4자리 연도를 숫자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2017. Y자 2개는 그냥 17로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자 시간 서식 코드입니다. 시간 뭐 8시 30분 현재 시간 오전 11시 5분처럼 h는 hour. 자, 시간을 뜻하는 코드고요 h 하나만 쓰시게 되면 앞에 0을 표시하지 않고 시간을 숫자로 표시해주는 서식 코드. 1시, 2시, 3시, 그리고 12시까지. h 두 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01시, 02시, 03시에서 12시까지. 자 앞에 0자를 표시해주는 서식 코드고요. 자 M자는 미닛의 약자입니다. 미닛 분이죠 분. 자 분은 1분부터 60분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M자 소식 코드를 하나만 쓰시게 되면 앞에 0을 표시하지 않고 분을 숫자로 표시하게 되고요. M자 두 개를 입력하시게 되면 01분, 02분, 60분까지 앞에 0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S는 세컨드의 약자입니다. 세컨드. 1초에서부터 60초까지. S자 하나만 쓰시게 되면 앞에 0을 표시하지 않고 초를 1초, 2초, 60초까지 표시하시게 되고요. S 두 개를 쓰시게 되면 앞에 0을 표시해서 초를 숫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0, 1초, 0, 2초, 그리고 60초까지. 그래서 시간과 날짜와 문자와 기타 숫자 등등 모든 입력되는 데이터에 맞게 우리는 특정 셀 서식을 통해서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식 코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 서식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제가 예제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제 1번부터 자 예제 4번까지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예제 4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서부터 예제 3번까지가 시험성적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재 통합문서에 워크시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이라고 하는 워크시트로 이동합니다. 을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시험성적 워크시트입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풀어볼까요? 시험성적 워크시트에 A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 A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이 AM, PM, H로 표시되도록 뭘 해라? 서식을 지정하라단분 단위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속에 뭐 서식 지점 이것이 바로 셀 서식이에요. A 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이 AM PM H로 표시해라, 즉 오전, 오후 그리고 시간을 표시해라. A 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데이터 중에 자, 열머리글 A열, B열, C열, D열이 있는데 특정 범위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열머리글 A열을 선택해 줍니다. 자, A열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 형식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A열 선택하시고 셀 서식 대화상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우리는 단축키를 이용할게요. 단축키가 뭐였습니까? 컨트롤 1번이었어요. 컨트롤 1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대화상자 자 시간을 오전 오후 시간 즉 현재 a열 오행의 경우에는 10시 10분인데 10시 10분인데 10시 10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시간으로 표시하고 단 10분이라고 되어 있는 분 단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문제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자, 이 형식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시 형식 범주에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자이 범주에 보시면 자, 미리 만들어져 있는 형식이 있죠 뭐 13시 30분, 13시 30분, 55초 오후 1시 30분, 1시 30분 PM, 이런 형식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식 중에는, 이 형식 중에는 문제 속에서 언급된 AMPMH라고 하는 서식이 없잖아요. 없을 때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형식 한번 볼까요 형식에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있네요 am pm h 찾으셨나요 만약에 형식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형식 입력 창에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전이냐 오후냐 그리고 시간을 표시해라 h 는 hour 시간을 표시해주는 서식이었고 H 하나만 입력하시게 되면 앞에 0을 붙이지 않고 1시부터 12시까지 숫자를 표시해주는 서식 코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AM이냐 PM이냐 그리고 H를 이용해서 형식을 만들어주고 확인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A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AM 10시 오전 10시, 오후 1시, 오전 9시, 오전 8시, 오전 11시 그래서 앞에 AM이냐 PM이냐 구분하고 뒤에는 숫자만 출력될 수 있도록 서식 코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제 1번의 풀이 과정이에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A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 특정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 머리끌 A열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번 셀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이 형식이 시간 범주에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이 형식을 그대로 입력하시고 확인키 누르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A열의 모든 데이터가 이서식에 맞게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예제 1번 이었습니다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시험성적 워크시트에 c 열5행부터 c 열2 4행 까지 래요 어디에요 c 열5행부터 c 열2 4행 까지 자 수강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15만원 21만원 15만원 19만원 수강료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 원 기호를 적용하래요 원 원 기호를 적용해라. 15만원. 자,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달러 기호를 사용하잖아요. 일본은 N. 그렇죠. 한국은 원을 사용합니다. 자, 원을 이용한 기호를 적용하십시오. 기호. 이때 기호가 숫자 옆에 오도록 하십시오. 숫자 옆에 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용자 지정 형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사용자 지정 형식, 사용자가 형식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기존 범주에 입력되어 있는 표시 형식을 적용해라. 그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특정 범위를 잡습니다. 10월 5행부터 10월 24행까지, 자, 셀 범위를 잡으시고요. 셀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축키 컨트롤 1번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왔죠. 자, 원 기호를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범주에서 회계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기호라고 되어 있죠. 기호가 연,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셀렉트 박스를 클릭해서, 자, 원 기호는 이 W 기호잖아요. 그쵸? W 기호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왼쪽에 원 기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호가 숫자 옆에 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용자 지정 형식은 사용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는 컨트롤 1번 클릭해서 여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된 거고 회계 범주에 가서 기호, 원기호를 선택하고 확인키 누르시게 되면 2번 문제도 해결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셀 서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셀 서식에 있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일반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 사용자 지정까지 자 여기에 어떤 형식들이 있는지 미리 찾아보고 미리 숙지해 놓게 되면 셀 서식에 관련된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웃음> 시험 성적 워크시트에서 숫자 값들이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시되도록.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시되도록 H열의 서식을 지정하십시오. 어디에다가 H열에다가 서식은 기존 행및 앞으로 추가될 행들에도 적용되도록 설정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현재 H열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H열 5행에서부터 H열 24행까지라고 하는 특정 셀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H열 열머리글을 선택하는 거고요. 자, 열머리글을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데이터는 h 열2 4행까지만 들어가 있지만 h 열2 5행 26행, 27행, 28행, 자, 기타 현재 데이터가 없는 영역에도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에 이셀 서식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맞나요? 자, 숫자 값들이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시되도록 자, 어디서 할까요? 자, 그러면 h 열을 선택하시고요. 자,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컨트롤 1번. 자, 그리고 왼쪽 범주에서 자 회계를 한번 눌러볼까요? 회계 범주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 자릿수가 있습니다. 자, 소수점 첫째 자리로, 첫째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를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 하나 늘려줍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92.3, 89.0, 74.0 즉 평균 점수는 평균 점수는 정수로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잖아요. 소수점 이하 자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래서 92점, 자, 점은 소수점을 표시해주는 서식 코드였고요. 뒤에 3이로가는 첫째 자리수만 나올 수 있도록 표시 형식을 바꿔준 겁니다. 자, 우리가 h 열을 선택해서 표시 형식을 바꿔줬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가 없는 h 열2 6행에도 값을 입력하게 되면 89라는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치게 되면 뒤에 소수점 틀리까지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식은 기존 행및 앞으로 추가될 행들에도 적용되도록 설정,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HR 열머리글을 우리가 선택해서 표시 형식을 적용시켜준 겁니다. 예제3번 이해되셨나요? HR 전체 선택하시고 회계 범주에 들어가서 숫자 값을 하나 늘려주게 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된다 예제 3번이었습니다 다음 예제 4번입니다 이 예제 4번 문제가 모스 시험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되는 예제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사번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네요 교육과정 워크시트에서 형식 뭐 이상한 형식이 들어가 있네요 14인마르조 D2012 어, 우리나라 형식은 아닌 것 같죠 자이 형식을 사용해서 C 열에 있는 날짜 C 열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날짜 2017년 5월 24일 2017년 6월 14일 자, 날짜가 들어가 있죠? C열에 있는 날짜를 뭘로 변경하십시오? 스페인어 칠레로 변경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F열에 있는, F열에 있는 통화를, F열이 어디에요? 수업료죠, 수업료. 통화를 스페인 달러로 변경하십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예제 4번의 경우에는 자 프리해야 되는 과정이 두 개가 좀 필요하네요. 즉 C열의 날짜 형식을 스페인어 칠레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F열에 있는 수업료를 스페인어 달러로 변경하는 문제 두 가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열을 선택합니다. C열에 있는 날짜를 스페인어 칠레 이 형식으로 변경하라고 있기 때문에 C열 전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갑니다. 자 날짜, c 열에는 날짜잖아요. 그래서 범주에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날짜를 선택하시고 자이 형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형식에 쭉 보니까 형식 14 D Marzo D 2 0 1 2라고 하는 형식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스페인어 칠레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로켈의 위치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어의 이 한국어의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각 나라별의 위치가 표시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스페인어 쭉 내리시면 스페인어 칠레가 있나요? 칠레 자 여기 있네요 찾으셨나요 스페인어 칠레 선택하시게 되면 자 여기 형식이 바뀝니다 그쵸 형식 중에 14디 마르조 d 2012라고 하는 형식이 여기에 있어요 자이 형식을 찾아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C열에 입력되어 있는 날짜가 스페인, 칠레 형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F열에 있는 자 F열을 선택합니다. 통화를 스페인, 달러, 칠레로 변경하십시오. 셀, 서식, 컨트롤, 1번을 클릭하시고 셀, 서식, 회계를 선택한 다음에 기호를 기호를 쭉 내리시게 되면 자 스페인어 칠레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네, 수업료도 스페인 달러 칠레의 통화 형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예제 4번입니다. 셀 서식의 문제는 셀 서식 표시 형식을 바꿔주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컨트롤 1번 단축키 기억하시고 단축키 눌러서 범주에 어떤 형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다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보시고 빠르게 찾고 빠르게 문제 풀이를 하시게 되면 셀 서식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오래 차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셀 서식은 우리가 시험을 풀기 위해서 셀 서식을 공부한다라기보다 엑셀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입니다. 실무에서든 또는 시험을 위해서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셀 소식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모스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 소식에 관련된 모스 시험 문제 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